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마치 내 소유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은 아담을 통해 죄를 소멸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아담이 이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것은 재산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맡겨진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돈을 현세에서의 번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재산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아무리 치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재산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다니 하나님이 복에서 벗어나니 사탄에게 휘둘려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성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에게 휘둘려 돼지같이 살게 됩니다. 짐승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자가 짐승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다 없이 한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저 짐승일 뿐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탕자는 짐승들이 먹는 쥐엄열매 곧 돈과 명예를 갈과합니다. 즐겁게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차선으로 여겼지만 육체를 풍족하게 채우는 삶을 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엄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버리고 육체적인 행복만을 위해 사는 생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드디어 깨닫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찬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목적을 벗어난 삶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신이 하나님의 종일 뿐이며 아들로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의의를 버리고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뛰어오실 정도로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는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자이며 종일 뿐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자가 된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키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아담에게 제일 좋은 옷곧 부활 변화체를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십니다. 가락지는 인장, 곧그 도장으로 가락지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국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가락지는 그 가락지에 새겨진 이름에 있는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부활변화체의 옷을 입고 가락지의 통치권을 받은 아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로다 타리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고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권리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예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이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무를 자가 부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신발을 신는다는 뜻은 죄의 종이 되어 사탄에게 빼앗긴 땅곧 에덴 동산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송아지, 곧 사탄이 잡힙니다. 부활 변화를 통해 계명의 진실함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총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모른대.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퍼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피조물은 언젠가는 반드시 범죄하게 됩니다 단지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 숨겨진 죄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마다들의 마음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뜻은 그가 언제든 범죄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단 이것이로 돼이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유의지를 허락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처음에는 다 마다를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참으로 깨달은 피조물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처음에는 다 사랑이 없었던 맏아들과 같은 자였습니다. 피조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고 피조물들은 비로소 범죄하고자 하는 의지를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허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